오? 잠만, 트킹 A를 받았습니다. A. 저는 과제를 좀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 최근에 뭐 노래를 내고 또 자기소개하는 영상 올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약간 소통이 없었던 영상들만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느낌이네요. 어,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제 트월킹 영상이 올라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, 그래서 그 학점 어떻게 됐냐 그 점수 어떻게 받았냐 어쨌든 그러면서 어, 과제 점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둥이의 대학교 학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?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대학교 학점은 4.5점이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뭐 이런 평균이 아니고 4.5점이 만점이라서 보통 그냥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한 3.2점? 3.2도 높은 건가? 한 3점 그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3점 그 바운더리 안에 한 2.8에서 3.2 사이? 약간 요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저는 과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이한 걸로 우선은 트월킹 영상이 하나 있죠 오? 어? 잠만 트월킹?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여장하고 과제 제출하기 그리고 여장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유튜브에 안 올라왔는데, 그 남자애랑 둘이서 찍은 건데 약간 엎어졌는데 갑자기 막 약간 눈빛 교환하는? 저는 과제를 좀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 좀 사람도 웃기는 걸 좋아해서 또 과제를 만들면 상영회를 하잖아요 그 상영회 할때 사람들이 웃어주는 거에 너무 좋아서 과제를 좀 웃기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과제의 그 주제는 무조건 맞춰야죠 그래야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어쨌든 특별한 과제들로만 꽉꽉 채운 저의 학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과 아, 로그인은 해야 되네요 성적 성적 조회 우선 저의 학점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학점 1학년 1학기 학점이 3.85 그리고 2학기 학점이 좀 높아요 2학기 학점이 3.95 로총 지금 1학년 동안 평균 학점이 3.9점입니다 3.9점 이게 생각보다 높은 점수예요어그 내가 제가 왜 높은지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거의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어 그리고 과제도 안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제 조금 늦게 낸적 이런 건 있지만 과제를 안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왜 왜 이렇게 높게 받았지? 어떤 과제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초 이게 여장 영상인데 이게 성적이 B플러스예요 높은 건 아닙니다 뭐 과제, 기말고사, 중간고사 이런 게 있잖아요 과제 점수는 그래도 만점이었습니다 어 제가 시험을 그냥 못 봐서 못 받은 거지 그 여장해서 제출한 영상은 만점이었어요 과제 뭐 여장해서 만점 받은 건 아니고 그 과제의 주 목적이 여장이 아니라 그거는 되게 일부분이었어요 다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 잠깐 보여주는 클립 영상으로 제가 여장을 한것 뿐이지 그 여장을 해서 그 점수를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조원들이 잘 만들어줘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망의 토홀틴 영상 건 어떤 과목이냐 트킹 과목은 이 현장 촬영 실습 이거는 A를 받았습니다 A 어 이거는 A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점수인데 어 여기서 A 풀을 못 받은 거는 제가 이 수업을 유일하게 딱한번 빠졌어요. 그 수업 출석 점수가 딸려서 에이프를 못 받았습니다. 이것도 트월킹에서 과제 만점 받았어요. 아 물론 이것도 트월킹을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이그 트월킹 영상은 이 과목의 기말고사였습니다. 기말고사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오는 게 과제였어요. 근데 그건 저도 또 그냥 우리 팀원들끼리 아 그냥 우리는 점수 포기하고 그냥 애들 웃기는 걸로 갈까?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발상이 떠올라서 스월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점수가 어떻게 집계가 되냐면 그 상영관에서 다 같이 상영회를 해요 영상 제작과 친구들이 다 와서 상영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평가를 해주는데 그게 아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제는 아마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대학교 와서 이제 팀플 하는 애들 중에 되게 팀플을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팀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영상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이러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는 영상 제작과다 보니까 대부분 팀플 하면은 좀 영상 쪽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모르는 애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근데 이번 영상은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여장 영상 B플러스를 받았고 초월킹영상은 A를 받았습니다 A플러스가 만점인데 A받고 B풀 받았으면 뭐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되게 궁금해하셨던 학점을 공개하게 되었고 어, 여러분들도 어, 팀플 뭐 이런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즐기면서 하시길 바라면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안정화가 되면은 빨리 안정환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노는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줘 깨워 넌 절대 못해라는 말도 못하게 들리지도 않게 더 멀리 가 있을게. 하 갈수록 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갈수록 갈수록 우린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.